안녕하세요 헌터 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7회 화요일 방송 4수 중 1에서 2수 찾기 입니다 어, 회기분석자리죠 매주 화요일에 올려드리는 회기분석자리입니다 1047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 일요일날 어,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어, 오늘은 내수중 1에서 2수 입 어, <목소리> 먼저 필출 끝수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어, 지난 2차에 이게 전멸했죠. 1년 끝수입니다. 어, 1년 끝수, 이번 2차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1년 끝수가 필출로 보이는 이유는요. 어, 11, 20, 21, 3일 41. 어, 이거를 제거하고 보면, 어, 이렇죠 어, 남은 수는 네 수가 남았습니다. 1, 10, 30, 40. 어, 요 11일, 20, 21일, 30일, 40일. 이거를 제거하고 보면 어, 현재 어, 요게 어, 12연멸 중이에요 어, 1에서부터 1046회까지 어, 7연멸이 세번 있었습니다. 어, 8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현재 어, 12연멸 중입니다. 어, 조금 좀요게 불안한 거는 어, 지난 회차에도 말씀드렸지만 1, 10, 30, 40이 어, 현재 12연멸 중이라서 어, 모두 어, 콜드수로 빠져 있습니다. 콜드수에 들어가 있죠. 어, 그래서 약간 불안하기는 한데 어, 지금 여기에 어, 보면 10, 30, 40, 0끝수가세 개가 들어있고 이제 1끝수 하는데요. 어, 이번 2차에 어, 필수할수 있을려는지 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1, 10, 30, 40을 먼저 살펴보시고 여기안 보이시면 어, 나머지 수 11, 20, 21, 30, 1, 40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헌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10과 30은 어, 요거는 약해 보입니다. 여기는 약해 보이고 어, 1하고 40 어, 여기 지금 초록색 중에서는 1하고 40을 살펴보시고, 여기서 안 보이시면 어, 여기 나머지 수 1, 20, 21, 31, 41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헌터 개인적인 자료상 10과 30이 약해 보인다는 거지, 어, 꼭 이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어, 지금 조사된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혹시 모르니까 이3 0은 어, 이거는 어, 회귀 분석 자료에도 들어 있어서 어, 이거 어, 이 개인적인 헌터 개인적인 어, 개인적인 자료 개인의 자료상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어, 10과 30이 약하다는 거는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어, 그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어, 회귀 분석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 9, 2, 9 또는 5, 9, 6, 9 어, 여기가 출할 자리가 어, 여기로 보입니다. 헌터는 어, 이 자리가 어, 1, 9 또는 2, 9 또는 5, 9 또는 6, 9 이렇게 어, 이, 이렇게 어, 생각하는 이유는 어, 여기 앞에서 이게 지금 필출로 보이는데요. 요앞에 그룹 1, 2, 3, 4, 5, 11, 12에서 출한다면 1구 또는 2구가 될 테고, 38, 39, 4 0 45에서 출한다면 5구 또는 어, 6구가 될 텐데요. 어 이거는 뭐 다들 어, 헌터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자료죠, 이거요. 어 불주변수입니다. 어 불주변수가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어, 지난해 차에 천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해 차에는 아, 출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어, 게 출한다면, 아, 어, 앞에 쪽에서 출하느냐, 뒤에 쪽에서 출하느냐, 여하튼 요게, 이게 필출이라면, 어, 1929 또는 5969, 어, 이 중에서 한 구는, 어, 이, 어, 불주변수에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주변수는 가지런니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보기가 편하죠. 어, 이거 복귀 자료를 잠깐 보시면 은요 이렇습니다. 어, 현재 여기 전멸 중이죠. 어, 1연멸입니다. 어, 지난 2차에 이게 전멸이라고 해서 이번 2차에 꼭 필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 여기에 보시면 3연멸이 한번 있었고요. 2연멸이 네번이 어, 있었습니다. 이 복귀를 시작한 이래는 말이죠. 어, 이 복귀 보면 요네개당한 어, 주씩 지나간 거니까 어, 이거 전체로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적어도 어, 이거는 한 6, 7년 이상 된 복귀 자료죠 어, 그래서 이거 어, 신뢰가 되는 믿어도 되는 복귀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시 하나 여기 표시해놨는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 중간에 어, 이 헌터가 카페에 카페에 설치하고 하느라고 작업하느라고 어, 그 한동안 어, 그 얼마간 복귀를 기록을 못했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 그 자리인데요. 그 외에는 꾸준히 복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어도 되는 자료예요. 이 불주변수는 한개에서네개 필터 범위가 한개에서네개입니다 물론 여기 다섯 개가 나온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있으나 그건 아주 가끔 있는 거고 다섯 개가 나온 자리들이 좀 있죠. 그건 가끔 있고 어,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네 개면 적당합니다. 필터 분류는요 어, 물론 여기 앞에 쪽에서도 나오고 뒤에 쪽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두 군데서 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왜냐하면 한 개에서 네 개까지 출하는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적어도 어, 19295969넷 중에 하나는 적어도 만족을 시켜, 시켜줄 자료다 이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한수 이상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어, 2연멸이나 3연멸은 어, 그동안에 6, 7년, 이거 6, 7년 이상은 된 자리일 텐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 외에는 없었어요. 즉, 어, 2연멸 이상이 되는 건 적어도 1년, 어, 1년에 한번꼴 정도밖에 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이차에 어, 필출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어, 1, 9, 2, 9 또는 5, 9, 6, 9 여기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 회귀분석 자료입니다. 어, 내수 중 1에서 2수 필출입니다. 어, 헌터가 어, 올리는 회귀분석 자료가 출현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어, 다출을 하죠. 적어도 2개 이상은 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전멸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극히 드물고, 어, 이거는, 두개 어, 이상은 일반적으로 출합니다. 1045회에는 다섯 개가 출했고요. 어, 지난해차 1046회에는, 어, 네 개가 출했습니다. 보너스 볼 포함해서요. 어, 원본은 이렇습니다. 어, 개수도 많죠? 어, 개수가 둘, 4, 여섯, 여덟, 열, 열둘, 열 12개입니다. 지난 회차에도 13개였나, 12개였나, 그랬죠? 4개가 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중에서 헌터가 뽑은 4개수를 보여드리면요, 4수가 한 수씩 나타났다가 사라질 겁니다. 이번 회차 잘 선택하셔서 모두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목소리>